자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네. 성탄 전야,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요? 네 날씨는 많이 춥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따뜻한 성탄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46회 로또총 판매액 1,009억 원, 1등 당첨금 241억 원으로 12분이 당첨돼 1인당 20억 1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2조 3,886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제주 사회적 기업 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이곳. 사회적 기업을 돕는 소셜 캠퍼스온인데요. 지난 11월 복권 기금의 지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소셜 캠퍼스 5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소셜 미선을 가진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지원센터입니다. 제주 최초로 조성된 만큼 제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해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겐 최대 2년간 여러 혜택이 지원되는데요. 사무 공간과 회의실 등 센터의 모든 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전문 멘토링도 실시됩니다. 저희 기업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작년에 시작된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창업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경영 뭐 마케팅 여러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소셜 캠퍼스온 제주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도움도 받고 다른 기업이나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회들을 얻고자 입주하게 됐습니다. 더 나은 제주를 위해 힘쓰는 사회적 기업들 소셜 캠퍼스 온 제주에서 성장의 날개를 달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창업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점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공간과 또 성장의 기회를 주신 소셜 캠퍼스 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거리의 시인에서 선행천사로 변신한 분입니다. 네, 가수 노현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리의 신들 래퍼 노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거리의 시인이라는 그룹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나눔은 또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어, 방황하던 시기에 인순리 누나 덕분에 가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기에 저의 재능이 누구에게든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선행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사실 어릴 적 야구선수가 꿈이었거든요. 계속 야구를 해오다가 학교 부족은 천소년 야구단 감독을 맡아 재능 기부하고 있고요. 노숙인이나 쪽방촌들에 식사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어제는 음. 가장 추웠는데 초코파이브랑 같이 함께 했어요 아유,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해온 활동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더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봉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볼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1047회 로또 추첨 시작됐어요. 첫 번째 행운의 번호 2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3번. 자, 이제 세 번째 볼을 뽑겠습니다. 40번. 자,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20번. 자, 다섯 번째 행운의 숫자입니다. 44번. 아,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42번. 자, 2등 보너스볼 추첨합니다. 32번. 제 1047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2번, 33번, 40번, 20번, 44번, 42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32번입니다. 지금까지 노현태 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